와.. 눈물이 쏙 빠지네 음.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치킨은 두개다 신메뉴인데 한 마리는 블랙 캐비어 치킨 그리고 트러플 치킨 이게 세트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소떡소떡 감자튀김 다 모든 구성해가지고 23,800원 해보겠습니다 안갖비 엄청 많이 오거든요? 바삭바삭해요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좀 뭔가 짭조름하고 시... 후추 들어가곤 마음 스터치자 이번에는 치킨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트러플 치킨이라고 하고 얘는 캐비어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캐비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캐비어라는 음식이 많은 음, 사람들한테 접하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많이 안 먹어봤던 것 같아 일단 첫 맛은 머스타드 맛이 강하게 나요 캐비어의 맛이 뭔지 모르겠어서 뭐 특, 특별한 향은 나는잘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난 머스타드 향이 왜 많이 나는거지? 살은 부드럽고 맛있다 바삭바삭해요 보면 그 가운데 그 무슨 땡글땡글한게 있는데 홀스레디쉬 같아요 혹시 캐비어 아는 맛 있으면 무슨 맛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댓글에 한번만 저는 캐비어라는 맛을 모르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생소한 맛은 나진 않아. 그냥 머스터드의좀 달콤한 머스터드 향이 나, 강하게 나요. 구독! 밑에 둘다 소스는 흥건하게 많이 주셨어요. 둘다 그리고 소스가 많이 짜지 않아서 흥뻑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살짝 매콤하다. 제효가 이상한가요? 이게 트러플... 음... 제가 생각하는 그 트러플의 향이 아닌데? 소스 한 따로 먹을까? 그 트러플의 향이 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좀 뭔가 향이 독특해. 좀 새우같은.. 새우 국물 같은.. 좀 그런 냄새.. 좀 새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트러플 맛은 나진 않아요. 왜 트러플 맛이 나지 않을까? 트러플이라고 했는데. 그 트러플이 그 트러플이 아닌가? 내가 아는 그 트러플이? 은은하게 난다고... 하는데 은은하게도 안 나는데? 이게 시즈닝에서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살짝 매콤하고 좀 뭔가... 음... 새우깡같은 느낌의 뭔가 그런 냄새가 나요 여기도 깻잎을 이렇게 주세요 근데 내가 깻잎을 더썰어왔지 <웃음> 처음에 깻잎을 싸먹을까 생각하다가 깻잎을 이렇게 다져서 주는 거라니까 그래 그럼 나는 같이 다져서 먹자 해가지고 거의 싼 수준 이름은 신박했는데 생각보다 머스타드 향이 강하게 나서 살짝 놀랐어 Mm-hmm. 아우 커. <웃음> 진짜 커. 영자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씩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저 항상 꿀팁을 내 속에 저장을 한답니다. 음~~ 마요네즈가 살짝 모자르니까 그 캐비어가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캐비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치킨 소스 이게 흠뻑 찍어 먹는 맛이 또 있잖아요 소스는 근데 또 짜면 못 먹는다? 근데 여기는 안 짜서 달달해서 그래서 커버가 되나? 이맛이거든 이게 엄청 맛있긴 한데 중간중간 좀 질긴 부분이 있다 튀길 때좀 그런 것 같은데 튀길 때 조금 더, 더 많이 튀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겉에 좀 질긴 부분이 조금 있어 지점마다 좀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튀기는 사람 마음이니까 깻잎 두 마리 치킨을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같아 깻잎에 치킨 향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깻잎의 향은 많이 안 나요 아니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치킨 먹는 느낌이에요 음. 이거랑 같이 먹어야 꿀이 향이 많이 나. 응? 음? 방금 매운 거. 매운맛을 와.. 눈물이 쏙 빠지네 <웃음>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캐비어 치킨은 머스터드 향이 강한 그런 맛이었고 단맛이랑 그시겨자의 물엿이랑 이렇게 조미한, 조, 요, 조리한 좀 그런 맛이 강했어요. 그냥 머스터드 치킨이라고 해도 그냥 가한이 없는 그런 맛이었고 이 친구는 달콤한 물엿에 새우 분말을 넣어 뿌린 새우 맛이 올라와요. 요즘 다 새우랑 콜라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 음, 새우 좀났어 달콤한 새우향 그리고 소떡소떡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데 어, 이렇게 이런 많은 분들이 소떡소떡을 찾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다만 아쉬운 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캐비어라고 해서 나는 무슨 다, 다른 특별한 맛이 날줄 알았지. 근데 캐비어가 아니라 머스터드였던 거고 그리고 얘도 트러플 향이 날줄 알았는데 새우향이 나서 굉장히 놀랐어. 왜 이게 트러플인지 아직도 모르는 중 일단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